네, 안녕하세요 그럼, 파이, 여러분 파이홀 여러분 터 파이홀 자 여러분 아마존에서 이틀째인데 오늘, 이틀 오늘 해볼게 뭐냐면요 아마존에는 타란추라라는 거대한 거미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미를 원주민들은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거미를 믹서기에 갈아서도 먹고 칼슘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나라는 반려거미로 지금 많이 키우고 있죠 요걸 이제 야생에서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거든요 일단 지금은 아침에 핑크돌고래를 보러 가고 오후에 또 뭐하고 저녁에 잡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아, 참... Let's Go. 일단, 핑크 돌고래를 보러 배를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개구리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삼개구리 같은데, 어제 밤에도 이런 애들 많이 뛰놀더라고요. 일단,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핑크 돌고래를 볼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죠? 되게 이게 귀한 거잖아요. 일단, 배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배 타러 왔거든요. 와, 석양 보세요. This is the best time for sea dolphin. 아침 피딩타임에 먹는 거네. 이런 말 하겠죠. 그런데, 돌고래 낚시하려면 아침 피딩타임 똑같이 고등어 피딩타임처럼 그렇게 지키시면 돼요. 아무 녀석아, 그런말지 <웃음> 마. 강에 사는 돌고래잖아요. 그게 되게 특이하고, 핑크 돌고래만 네, 있는 줄 알았는데 회색 돌고래도 있대요. 죽은 건 먹어도 안 돼. 에, 에. <웃음> <웃음> 자, 여러 그래서 저 기가 막힌 석양을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돌고래를 찾으러 배를 계속 이렇게 돌면은 가운데서 돌고래들이 점프를 하고 한다 그래요. 저희가 물고기를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살면서 핑크 돌고래 언제 한번 먹어보긴 하 해요. 보겠어요. 아, 안 먹어요. 궁금하긴 해도. 자, 여러분, 지금 빼고 빼고 좋은데 핑크 돌고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나 봐요. 지금. 하이안오나물러야 되나? 비파람으로 굴고 있거든요. 르고 <웃음> 있는 거야 어구! 어, 나왔었어! 아이씨. 아 뭐야 코앞에서 동그란처럼 보는 줄 알았는데 와 여러분 저거 보세요 안개 사이로 보이는 아마존 숲 보세요 오나왔다나왔다나왔다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왔어 <웃음> 불러봐요 <웃음> 어 장주 좀 하네 이게 뭐야 리버와 진짜 멋있다 저기 저배 하나 지금 딱떠 있는 것도 완벽해 저 사람 뭔데 멋있어? 와서 와서. 와 이런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게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 네. 핸드폰에 찍혀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는게 더 중요한데 에, 돌고래 가까이 못봤어요 제 얼굴 가까이 찍었습니다 저 어쨌든 지금 다시 로찌로 향하는데 로찌로 가면서 또 다른 생물들이 있을겁니다 그런것도 계속 볼게요 그리고 보세요 미쳤죠 여러분 와. 하 <웃음> 우리 캡틴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여러분들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예뻐요 가본 노력이다 오 너무 어... 쌌어 아, 아싸 우와 <웃음> 오, 신기하다 완전 느낌이 다르네 어, 이거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저희? 하나 둘셋 어, 이거 흰김이 아니야? 뭐, 왜, 뭐야, 뭐야 뭐. 어, 이거 뭐야, 뭐, 뭐, 이거. 이거 흰김이잖아요? 어, 흰김이 엄청 커 겁나는 거 처음 봐. 거 봐, 내가 들어보자 했지? 우린 지금 흥분했어요, 흥분. 뭐야? 콩벌레 있어. 이거 제가 옛날에 헌터팡 초창기 시절에 한번 먹었었는데,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도 메가볼 살것 같은데. Do you know 메가볼? 예. 네. 어, oh, see? Is it live here? 이야. Yeah. 와, yeah. 메가볼도 먹으면 맛있겠는데? <웃음> 아야 아니, 아니, 진짜. <웃음> 아니야, 콩벌레 진짜 맛있다니까요? 아, 튀기면은 <웃음> 어? 진짜로? 팝콘처럼 오, 먹었었어요 저. 메가볼, 메가볼 잡으면 먹어볼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잠깐 걸어도 재밌는데, 이가 아침 먹는좀더 깊은 곳으로 하이킹을 합니다. 그 그때또더 많은 것들을 한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저 여러분, 이제 밥 먹기 전에 저 뒤에 타란출라 구멍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제 밤에 살짝 와서 봤을 때 얘가 앞다리를 빼고 있었는데 오늘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구멍인데. 이거 어떻게 나오게 할수 있는 거 없어요? 나뭇잎으로 탁탁탁 하면 되지 않나? 영어를 해줘야 또 알아들어. 컴온, 컴온. 스페니시가 아니라. 아, 그런가? 오라그라시아 아, 안 나온다. 얘네가 야행성에서 밤에 보통 나오거든요. 얘 타란출라들이 보통 세 종류로 나는 버어오성배회성 나무이성 이렇게 있는데 나무이성은 이제 나무 위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은근히 독성이 강해요. 바닥에 땅를 파는 애들이 어성 길거리에서 그냥 걸어다 니는 애들 있죠. 노 그런 애들이 대외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늘 저녁에 타란출라 파티 이게 뭐예요? 흰게임집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흰게임집 아니야? 뭐 비워다녀요 컨테이. 그러니까 <목소리> 와 뭐야 어, 갑자기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지금 브랜님이뭐건드려는데 땅벌이에요 땅벌 와 여러분 보이시죠 미쳤어요 오 이거 방금 윙 소리 나는데 여러분 이거는 멀리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 종류가 뭔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건드렸다고 혹시 쏘는 거면은 저희 큰일 날 수도 있어서 근데 장주야 그흰김미 집이라고 하지 않았었어? 아그 uh, 미스테이크 <웃음> 장주랑 브랜이둘다 암살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자 그럼 이제 오전 하이킹 갈 건데 브랜이뭐 브리, 발견했대 어디 어디? 와오이스 Very nice 매뚜기. Very delicious. f uh,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하이킹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서 수액을 캐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냄새. 냄새 돌려. 마스 a 스 s man? Spicy. Oh, very spicy. For example, this. <웃음> 아, 아. 지혈제. 저게 이제 상처가 났을 때저 나무의 진을 바르면 지혈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데는 약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저런 거 잘라가지고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이 뭐예요? 아 아마존 사슴벌레 부치. 아 이건 사슴벌레 아니고 부치류죠? 네네네. 사슴벌레 부치 같은 게 그냥 나오네. 재밌습니다. 신기합니다. 와 이거 영화에서만 나오던 그런 버섯이잖아요, 여러분. 로추버섯 예, 저 이게 독버섯이래요. 절대 건들지 말래. 왔어요. 어. 아까 본 사슴벌레 부치 나왔어요. 이래이 이. 예, eat. Eat Very hard. Tooth break. Yeah. Tooth break. Lemon flavor. Spicy lemon flavor. I don't like lemon. What do you like? I like only bread. <웃음> 어제 개미 먹고 피라냐 먹은 이유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일라 그래요 지금. 야, 진짜 힘드시겠다 이거 이거를 27년 하셔도 돼요버리다벌 지금 다 스탑 어저 <웃음> 저거 칠라고 하니까 치지 말래요 어예오 yeah, yeah. no! 저거 파리개오 여깄다 여기여와 여러분 이게 파리입니다 보시죠 왕파리야왕파리 괜찮아요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떼주고 있는 거 <웃음> <웃음> She's comedian. <웃음> 우와, 엄청 큽니다.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여러분, 이정도예요 크기가. 와, 무슨 파리가, 여러분, 용원합니다. 한 4cm가량 된것 같아요. 저기 뭐 있다고 합니다. 바구미, 바구미. 개나이다 와, 여러분, 아, 야, 야, 야, 아질게 찌르네 여기, 찌르죠? 부리로 찔러요 이걸로 원래 과일 같은 거리, 얘가 구멍 떨어서 집을 빨아먹거든요 크진 않다, 그죠? 드라이 드라이 터치, 원. 터치, 터치, 원. 터치. 터치, 터치 you brave, stop. strong man. Oh, stronger. <웃음> <No>. You comedian.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롭게다> 오 살렸다. 멋있어. 락이 도도 해줘? I'm sorry. What happened? Uh, s h o e s A very uh I can't speak English. Yeah, 오, 뭐 왜요? 오, 야. 야 아, 이거 뭐야? 아, 벌레 붙이네. 아까 똑같은 거예요? The面girl. 완전 ah. 크기가 다른데? 우와, 진짜 크네. 와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다. 와우 와. 아. 뭐그 오. 오, 하늘에서 하늘에서. 와, 이거 다 먹으래. <뭐� <apple requiresanner> 아, 좀짭긴나다좀 짭죠. Like a c k 하늘에서. 굿치킨, try it, t r be quiet <웃음> 이거 하늘 속번데기인요 계속 먹으라 해서 말을 전에 먹어도 되지 않나? 먹어도 되죠? Actually, people eat it Oh yeah, I know, I know, so I try now Go ahead No, you kidding me? Oh, really, really? <웃음>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하늘 속에벌레랑 번데기 이런 거 먹거든요 성충만 잘안 먹고 이거 괜찮은데 지금 굉장히 부담됩니다, 지금 <웃음> 자, 여러분 먹어볼게요 여기가 약간 우유 맛이 난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릅 It <웃음> tastes good 진짜 괜찮아요. 에 아, 진짜, like big. r e a l l 먹어볼래요? 집이 나올 거예요, 일단. 근데 음. 진짜 괜찮아. 응? 음. 응, 음, tastes good. 크림, 크림. Hey, 엘 s r a e 헤 h 캡틴, 캡틴, try. 아야. 에이 hey. 크림, 크림. Okay. 크림. Very g o 크림. 크림, 헤 e 잇 <웃음> 아 e t s go one m o 아 예, 한마리 더잡아줄수있는데 에이, come on. Oh, hey, it's a, <웃음> 어 나들, 어 나들, 에이 쌤, 어 나들. 어뭐야 이건 성충인데요? 하늘소인데와 <웃음>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게 우아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죠제가분얘놔주도록 할게요, 가라. 여러분 제가 보통 이런 거 구역질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난민은 다른네 아, 오, 오 그거 다른 건데. 이새 <웃음> 밀리패드. 자, 이 밀리패드인데 이거 가본 밀리패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야. 야.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는 오. 사람 진짜 키우면 할 거. So nice. uh, yeah. Yeah. Very hard. t o It's a smell and p o i s o 이거 진짜 아까 가보 밀리패드 본 거랑 완전 어. 차원이달라요 그죠? 어. 올라가. 뭘 비글? 비글. 뭘 계속 먹으래? 우와, 오. 진짜 커. 아까 거보다 훨씬 크네. 얘네 와. 먹이가 자연에 있는 나뭇잎이나 아. 동물의 사체, 동물의 사체, 곤충의 사체. 부리 얼굴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 요 <웃음> 아, 냄새 난다. 이거 되게 화한 냄새 나는데? 스매. 스매. 피톤치드. 오야야야 어. 오,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노린재처럼 구린내가 아니라 향긋한 피톤치드 냄새가 나요 진짜 약간 화학약품 느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수포처럼 올라와 있죠 이게 갑자기 뭐를 만지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뭐 상처도 아니고 그냥 만지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물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에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포가 올라온지도 모르고 보고 알았어요 눈으로 자 여러분 이게 타지 왔을 때 아무거나 이렇게 저처럼 만지면 안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한 거고요 근데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아서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전기뱀장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아마존에 그런 거 나올 것 같고 해보스씨 <웃음> 어 이런 데 있대요 마타마타고 보통 이런 데에 살고 있더라고요 와 여기 미쳤다 와 여기 그냥 아마존이아 아마존이지? <웃음> 우와 거미줄이 저렇게 쳐있어요 귀를 그냥 막고 있는데 파란툴라 종류는 저렇게 많이 치지 않죠? 타란툴라어 아, 뭐야 새끼들이네 저럼 보시면은 여기 작은 거미들이 많아요 빨개가지고 네. 위에해 보여요 저희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와 스킨크 스킨크 저러면 저기 보이시죠? 파란색 꼬리가 파래가지고 블루테일 스킨크라고 합니다 어? 아! 아 쳤어 아나아 no. 아, 블루테이 스킨크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 시가 어떻게 되죠? 보통 몇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아 진짜? 아 밥값 벌수 있었는데 까비 여러분 그냥 스킨크 종류라는 그도마뱀이있는데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본 건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버섯 벌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데 네. 똑같은 종은 아이죠아 제가 한 마리가 롱가롱가하려고 구애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않을게요 우와 너무 귀여운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가 종이 되게 <웃음> <많은 걸 웃음> 진짜 귀엽다 얘잘가 아이 귀여워 <웃음> <웃음> 다리가 떠있어 자 여러분 포드 종류인데 우리나라에 포드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토드하면 두꺼비에 좀가깝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애완용으로 수입해서 키울 수 있는 애들을 자연상계채로 볼수 있다는 게와 너무 먹어보고 싶습니다 You try Really? Yeah. 어, 먹어도 되는 버섯인것 보다 그럼 try 아, no, no, no. I don't like mushroom 그냥 드셔보세요 <웃음> 자 먹어볼게요 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약간 니플 패치같이도 생겼어요 찌찌추베르 어떤 느낌이요 엄마 맛도 안 나죠? 엄마 맛도 안 나요 무만 버려버려 갑자기 두 시간 뒤에 거품을 물으면서 <웃음> 27년 짬밥이 주는 거니까 저희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지 않습니다 근데 넌왜안 아, 먹어? 저는 진짜 버섯을 싫어해요 와 여러분 이 나무 미쳤어요 와 여러분 이거 크기 보세요 와 나무 크기가 미쳤습니다 이거 말이 안돼 커몬라기 들... 포토존 김치 김치 요 알라딘 와 대박이다 어, 진짜 잘한다 우와 와우 <웃음> 이스라엘 몽키 어, 야오오 근력이 진짜 좋으시다 <웃음> 와우 I like a... 어, 코코나 코코넛, 어, 코코넛. <웃음> 자,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 저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런 정보들은 진짜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야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알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TV로 보시면 돼요 저희만 조난당할게요 오 뭐야 저거 저 리자들이 오와 여러분 한번 잡는 거 시도해 봐야죠 불인 잡으실래요? 잡나둘요 잡아... 오케이 예 근데 얘입질를안 한다 지금 자기가 숨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오 어, 이거 뭐야? 야? 귀여워. 야, 뭐야. 길들이기 그 <웃음> 완성. 얘 죽은 척 하는 거죠. 그 다리도 봐봐. 리얼해요. 얘 다리 봐봐. <웃음> 다리 엄청 리얼하게 합니다, 지금. 죽은 척. 야, 뭐야, 이거. 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줘야죠. 죽은 척이 뭘까요? 아,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아, 뱅, 뱅. 아, fuck. Can you breathe? 자, 릴리리즈 할게요. 알겠니 아, 야, 야, 야, 야, 야. 떨어지기 직전에. 와, 여러분, 이게 자연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인기 만점이네. 안잡았으클 큰일 날뻔 다 맞죠? 잡을 생각 안 했는데, 역시 빵님이 보존 의식이 좋아. 아,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해줘. I think you, you. kiss, time. No, kiss, t i No, no kiss. 와, 여러분, 죽은 척 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보통 다른 동화분들은 조금 어색하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완전 리얼하게 그냥 손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상태로 그냥 해버리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 여러분, 하이킹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 쉬다가 밥 먹으러 나왔는데, 스킨크 커다란 놈이 지금 나왔거든요. 어, 이쪽,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우와! 이야! 아, 아, 스피드가 미쳤네, 이거 진짜. 여기서 슬라이딩 한거 보셨죠? 저 굴로 오, 들어갔어요. 잘찍혔 어, 요어전좀잘 찍혔어요. 보내주세요. 안줄 건데. 왜?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쉬고 지금 배 타고 다시 한 시간 정도 왔거든요. 여기 어디냐면 보소 호 같은 데 같아요. 여기서는 아나콘다라, 원숭이 이런 거를 또볼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또뭐 찾았어요, 지금. delicious. <목소리> 아... Can you try? Try. 아, no, no, no, no, no. I'm scared. 다 아, 먹으래, 이제 저거. 저거 뭔줄 알아요, 여러분? 밀리페드 있죠? 노래기 새끼들 이제. <목소리> Can you t <try>? no. <웃음> <웃음> 엄마임플리스서 <웃음> 어, 망고다. 이게 진짜 망고예요? 오. 뭔가 아직 딱딱합니다 오. 리가 마켓 블랙 마켓. 오. 그래. 얼굴 보고 비명지르잖아요 지금. 얼라. 라 얼라. 라 옳라 옳라 오 발음 진짜 좋다 어 거북이 무슨 거북일까요? 오 뭐야 여러분 여기도 있는데 놀랄게 지금 저쪽 보세요 여러분 저게 옐로우푸시라는 거북인데 이게 멸종위기종이에요? 네 여기 사나봐요 아마존에 우와 아우 보고싶다 쟤는 다른 종류죠? 오야 진짜 크다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발보세요 여러분 어. 우와 크기 와 뭐야 이거 와와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크기 보이시죠 여러분 말도 안돼 왓스 네이 수자 마카리나 스자 마... 마카리나 스자 마카리나, 마카리나. 브르님 소문이랑 크게 비교해보세요 미쳤습니다 그 그러니까 얘네 물진 않는다 순환에 다리 이거 나가려고 올리는거 <웃음> 보세요 얼굴도 여러분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갑장 한 70cm 될것 같은데요 이거 I want to see 마타마타 와와 와, 여러분 이게 맛있겠다. 한국에도 수입되는 건데 낙엽이랑 굉장히 닮았다 그래가지고 마타마타라고 합니다 아. 와 제가 이거 어린 개체를 키웠었거든요 얘네는 먹이를 먹을 때 룩고기를 자기가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흡입을 해요 오야 어, 멋있다 멋있다 Give him a kiss 추룩추룩 <웃음> <초록 초록. 웃음> <웃음> <웃음> 와 어, 무겁다 이거 저러 이게 마타마타라고 하는데 아, 한번 먹어보고 네. <웃음> 싶습니다 <웃음> 어야야 야, 새끼 새끼 야이 새끼 나왔어요 새끼 얘네 뽀뽀할 수 있겠다 저러 만약에 저 마타마타를 야생에서 봤다 그럼 저 진짜 물에 들어가서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녀석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수입이 돼가지고 그때 얘네가 먹이 먹는 걸 보고 반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마리에 요만한 게한 25만 원 이랬어요 또 저거는 어쨌든 자연상계체를 가지고 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먹지 못해 아쉬워요 리바 어. 악어네 오 진짜 oh. 악어 있습니다 You scared? No, no, no, no. <웃음> It could be my pet <웃음> <웃음> 와 이게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아요 되게 느낌이 좋다 And You can try Eat, eat 와, wow, you brave girl 아키 s 여러분 여기 아나콘다 있어요 우와 에이 hey. 이거 그린 아나콘다죠 그쵸 이건 사이즈 한 지금 1.5m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야 저렇게 드는 거는 순한 애들만 저렇게 하지 아니면은 큰일 납니다 Can you try? Can I try? 아니 저 애기가 진짜 겁이 없다 아 oh, 이스라엘 right. 저런 머리가 부리님 얼굴만 해요 <목소리> 다리 감고 있는 거봐 다리 <목소리> 힘이 여러분 엄청나요 얘가 맘먹고 쪼으면은 뼈다 부서집니다 이거 oh, shit, 와 무게 엄청 진짜 미쳤는데 이거? 리노노노 <웃음> <No, no>, <웃음> 어 나도 기수 넘기 인삼각 아니에요? 오자군다! 한두오 돌로켓미! 에이 돌돌 <웃음> 돌! <토, 토>, <웃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게가 100kg 은될것 같은데 진짜. 장준아 해봐야지. 아 무슨 소리돼요와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저런 이렇게 열대 앵무새들도 여기 다 사는 것 같아요. 오, <웃음> 어... your friend? Yeah, i s m i 와 진짜 상만이 같지 않아요, 좀? 약간 상만이 약간 상만이 있다니까. 발톱이 엄청 세게 생겨가지고 아플 것 같아요. <웃음> 오, 아, 파이팅 가만. 오 이게 가만히. 있어? 너무 신기하다 오 어, 목이 180도 돌아가네 아이고 에이. 졸려. 나무늘보가 거의 95% 잠만 잔대. 저는 22시간 이상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나무나보다 네. 엄청 순하네. 어, oh, you have twins. 어, oh. <웃음>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근데 좀 빛... 거칠어. 빗자루 같아. Hey you couple. y o u twin. <웃음> <웃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좀 푸근하고 뚱뚱한 빗자루를 안는 그런 느낌. 언제 또 나무늘보 안아보겠습니까? 아마 존 와서 안아보 a 예. no touch. 하하하. <웃음> 발톱이 엄청나요. <웃음> 앞뒤로 있어요. 지금 앞뒤로. <웃음> 브림 어때요? 너무 좋아요. 쌍둥이 육아 하면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어찌 어찌. 저러면 이게 금강 임무인데 아마존 하면은 금강 임무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웃음> <웃음> 웃으라니까 웃고 <웃음> 있 <우울 거야. 웃음> 아, 아, 아. 자, 여러분 이런 체험했으면 팁 같은 것도 드려야죠 마이플레이저 <목소리> 야, 야, 야, 야. <목소리> 자, 여러분 이렇게 아마존 보호소 동물들 봤고 여기 원숭이가 있다 그래서 원숭이 잠깐 보러 왔습니다 오오 <목소리> 오, 뭐야 <목소리> 오 이거 주는 줄 알고 오나 보다 휴대폰 체크할 수가 있어서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 힘이 굉장히 세다 그래요 철로철로 조루래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웃음> 여러분 저 원숭이보다 이게 미쳤네 <웃음> 여러분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웃음> 와 내가 여기에 있다니 행복 그 자체예요 지금 그 과정중에 반대편에서는 원숭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루 바나나 잘 먹네. 바나나 엄청 먹네. 얘. 귀여워. 약간 그 <웃음> 먹방 찍어도 되겠다 야 나중에 나랑 같이 먹방 하나 찍자. 자, 여러분 다람쥐 원숭입니다 이거. 우와 다람쥐 진짜 다람쥐? 귀여워. 어얘 부드럽다 얘는. 강아지 같아요. 키처럼 생겼어요. 키. <웃음> 야 이거 <얘 웃음> 퍼포먼스. <웃음> <웃음> <웃음> 손 잡은 거 거만... 봐. <웃음> 와, 진짜 거만하다, 얘 자, 여러분, 이 오늘 먹어볼 일용할 양식. 바로 타란출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란출라가 털에 독성이 없는 거는 털을 제거한 다음에 먹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통 말고 다리 먹으면은 새우맛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구멍 겉에 거미줄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이, 아, 그러네. 거미줄 있네.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풀을 뜯어서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제가 너무 건드려가지고. 아, 안 나올 거예요? 아니면 바로 요 삽입니다. 캡틴이 또 빌려줬어요. 어, 파진다, 파진다. 참고 여러분, 얘네 독성이 약해도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가 얼마나 깊게 파는지 모르거든요. 종류마다 너무 달라서 불여우 쪽으로 갔어요 아 그렇게 하구나 약간 개불 느낌이네 이거 보면은 이쪽에 또 파면은 아 그러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잡는 거거든요 아, 굴이 너무 작아졌는데 다른 거 팔까요? 다른 거 하죠 <웃음> 와 땅이 진짜 엄청 딱딱해 어 얘는 또열로 나있다 예, 고모 예.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밤에 아, 낮에 오이 예, 나왔다 나왔다 여기, 여기 아래, 아래 있어요 여기 아래. 아래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와와 음. 진짜 타란출라 우와 진짜 저 처음 봅니다 야생에서 이야 역시 랑불은 여러분 타란출라 보시면은 이빨이 있거든요 이게 동니요 이동리로 보통 책을 좀빨아먹는 저기 된 거는 사람한테도 치명타 입히죠. 신경독이거든요. 굉장히 좀 아파요. 욱신욱신거리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 위험하고. 아 역시. 곤충 하모니 사장. <웃음> 이게 근데 무슨 타란툴라인지는 동정이 안 되거든요? 자, 브리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털에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브리님은 많이 키우고 하셨으니까 털만 봐도 독이 있는 타란툴라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털 독이 있는 것같거든요 아...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에?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어차피 저안 먹을 거라서. 어차피 언니... 오늘의 강자 두은조화가 있습니다. 네? <웃음> 이거는 풀어줘야겠다. 이게 원래 캡틴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타란툴라 잡아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털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엄청 일어납니다. 병원에 간 그런 사례도 있었대요. 그래서 절대 얼굴에는 올리지 말라고 신싱 당부를 하고 지금 어디 가셨어요? 아여기 방생해도 돼요? 금방 거미줄 치고 자리 오오오. 잡거든요 아이고 들어가는구나 야, 이제 제가 잡아볼게요 아왜 아 판지 별로 안 됐어 오, 오 여기 판 거예요 이게? 예. 다른 아, 종류였으면 좋겠다 그니까 오 나도 나도 나도 들어줘 오오나도다 나오다 이렇게 나. 하면 나온다 야 나와 지금 다리 하나 걸쳐 있거든요 땀이 비우듯이 개천합니다 아, 아 이런 아, 기분이었구나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크다 크다 오 크다, 크다. 아 오! 음. 자, 여러분 제가 태어난 처음으로 잡은 다람줄랍니다 진짜 너무 잡아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키웠던 입장에서 너무 이거를 야생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요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다 먹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털에 독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고 밤에 캡틴이랑 핑크토라는 종류 그건 털에 독이 음, 없어요 좀 그거 좀 잡으면 먹게 키가... 이거보다 훨씬 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잘가자 아. 여러분 처음 잡아 봤는데 너무 행복하고 맛을 보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간 하이킹 가거든요 야간 해봐요 라상라삭 장수야 라상라삭할수있니라올라자 여러분 이제 밤이 돼가지고 캡틴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개구리 왜 이렇게 커제 우리나라 두꺼비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멜리사 유고유 브레이브 걸 아, 굴을 보는구나 있어. 어 뭔가 부르르 흔데 그러면 안 더, 나오지 않을까요? 불로더 넣었어요. <웃음> 바닥을 보고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나무에 붙어 있는 란랑라를 잡고 싶은데 일단 캡틴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대요? 와. 어, 나와 있네. 오, 오, 자 여러분 지금 나왔습니다. 거대예요. 그거 어떻게 잡지? 발로 살짝 밟아 할까요이 구리. 어, 어, 어. 자, 캡틴의 방법을 한번 믿어 볼게요. 예. Yeah. 오, 네, 네. 오 어, 캡틴. 근데... 오! 아, 진짜 잘 뺀다. 근데 아, 이게... 역시 캡틴이 노하우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예, 천천히, 천천히, 조심, 조심. 와자. 지업이 없어서. 우리 포박, 포박. 우와. 와. 얘독립벌읽이 보세요. 아까 그 작은 거랑 다르죠. 네, 같은 적은 맞네요. <웃음> 쇼맨십. 어, 캡틴. Thank 캡틴 역시아 Yes, yeah. yeah. Spike h e r 오, oh. 야, yeah, yeah. poison? 야, 보육 캘린 한한 hour. 아, one hour? 아, oh, <웃음> <웃음> oh, <웃음> oh, oh. nice. 바로 보쌈 해버렸어요 여러분. <웃음> 사실 살짝 의심했는데 죄송합니다. 역시 달라. 27년 전법은. Can you catch another kind o n t h e r tree? Let's go, let's go. Oh, let's <웃음> go.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아, 이미 하고 있네 저기. 뱀있대요 Hello, nice to meet you. Excuse me. 아,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 뭐지? <웃음> 뭔가 반짝반짝해요. 어, 뭐지? 어, 뭐야? <웃음> 지금 브레인 아, 놀림 아, 나가는데? 아, 뭐지, 뭐지, 따라는거야 <웃음> 어, 이게 뭐? 그니까요. 색깔은 킹스네이크 느낌도 그러니까 나고 약간 콘스네이크 느낌도 있는데 얼굴 봤을 때는 뭐야? 머리 뭐 머리? <웃음> 뭐지? 뭐지? <웃음> 여러분 아무튼 진짜 특이합니다 애완형으로도 키우법한 뱀이에요 제티 I want to catch on the tree 자나출라 another jungle not here 아 really? <웃음> 오개 예쁘다 이거 제 보시면 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보이시오 오우와 오, <웃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 네. 나이스 어 물려 그래 물려 그래 오케이 어얘성격 예, 있다 종합기는 모로 있거든요 근데 목에 이게 있는 거 보면 안올 종류거든요 어 저게 뭐예요 위협하거나 할때 이걸 펴요 와얘입 벌린 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못생겼네요 방생 자, 여러분 핑크토라는 종류가 여기는 없다고 하시는데 없으면 저거 먹으면 되고요 일단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 나왔다. 아, 똑같은 종류네. 잠깐만요. 또 다른 종류예요 이거? 왜냐면 엉덩이가 색깔이 약간 빨갛잖아요. 네. 발 색깔. 저희가 숙소 안에서 잡은 애가 얘인 것 같아요. 아, 아까 잡은 거랑 다른 거구나. 자꾸 헷갈려요, 사실. 아,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정도 중... 다른 쪽인거 같애 종인 아, 요아 진짜로? 진짜 어렵다, 이거. 여러분도 그냥 보셨어요? 똑같은 종류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무늬 하나 차이 때문에 완전 달라집니다. 어? No? 어, 아까 그 다음. 숟가 하나, 숟가락 그러네. 방금 나온 놈이랑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엉덩이 빨갛죠? 어 엉덩이가 빨갛네. 이런 식으로 동정을 하는 것 같아요. 대벌레. 오, 대벌레요, 대벌레.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I ate this. Tastes good. Like potato oh. crunch. No, I really <웃음> tried tonight. 나왔나요? 자, 여러분 저희 타란출라를 방금 잡은 거는 놔주고, 다시 로지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 우와 눈이 엄청 크죠 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근데 귀여운 거 같으면서도 좀 로까지 생기기 했는데 근데 뭔가 등에 돌기가 있어가지고 만지기가 좀 그럽니다 가겠다고 아... 하고 계속 찍고 있네요 <웃음> 그러니까 진짜 봐요 거짓말 그러면서 또 나중에 키면서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데 <웃음> 네, 여러분들 이거 브랜드님 안킨나면서요 네? 안 켰는데? 거짓말하지 마침노린제로가는 <웃음> 건데 이 찔리면 어떻게 dangerous. 돼요? 아야예요 베리 저준응 여러분 아까 잡았던 그 녀석입니다 또 좋은 척할 거예요 여러분. 아 리얼리티 어, 뭐야 또 찍고 있네? 네 찍고 찍어거 <웃음> 바로 여기 나줄게요 제가 아, 왜 찍어? 어떡하면 안찍지만왜찍와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 뭔지 모르겠지만 액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내생각에 아. 독이 그 100% 독이에요. 오. 이런 거를 아까 캡틴이 만지지 말라 하더라고요. 땡큐 캡틴 이어할자 여러분 아, 다시 로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 타란툴라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자 여러분 지금 이 잡아온 타란툴라를 기절을 시켰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숯불 위에서 털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털에 독이 있고 이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자 일단 먼저 털들을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불을 집피셨습니다자 여기다 이제 털을 한번 굴려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다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이스만? Oh, 보통 이제 한국에서 타란출라를 이걸로 잡는다고 하면 절대 안 빌려주거든요 자이 타란출라 언제 이렇게 구워보겠어 요오그린다 오. 그을린다. 근데 이거 먹으면 새우 맛 난다던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털이 좀 불타고 있어요 타란출라 키우시는 매니아 분들 보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아마존이고요 잡아서 하는 컨텐츠니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참고로 다리만 먹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피라한 먹을 때 이스라엘 친구 남자 둘은 갖고 Can y o 나저다 <웃음> nah, <웃음> 먹으래요 so delicious really? yeah Good. yeah you can try yeah. <웃음> 자 여러분 다리만 딱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I want plating 개나 <웃음> <웃음> Can I put it? Can okay, <웃음> 이걸 <웃음> 허락해 주다니 어때요 우리네 원래 얘네는 뼈가 없는데 뼈가 있는 거 같아 오 엄청 딱딱하네, 딱딱하네. 딱딱하네. <웃음> 여기를 한번 비틀어 볼게요 오, 오, 오 살이다 살살 개살 그리고... 같다 개살 저러 <웃음> 이게 뭐 개살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브린 먼저 드셔보진답니다자 <웃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진짜 먹을 줄 몰랐는데 빵님이랑 다니면 이거 먹게 돼요 <웃음> 어 잠깐만 잠깐 개미 개미 개미 해서 Try try 츄배르삭 오, 오, 네.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맛있어. He say delicious. 오, 오 진짜 맛있는 맵인데? 슈림프, 슈림프. 약간 새우맛 나요? 진짜로. 진짜로? 스퀴드 앤 슈림프. 거의 뭐 해산물이네요, 약간. 자, 장주, 장주. 진짜 많은 분들이. 자, 장주.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살 봐. 와, 여러분, 이거 장주가 뜨는 건데, 살 보세요. 미쳤는데? 오, 무슨 냄새나? 고구마 냄새가 요 오, 죄송합 <웃음> 추베르 가능하니, 추베르? 추베르? <웃음> He's so cute.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지. 어, 맛있지, 맛있지. 액반석 오징어 맛. 아 진짜 스키드스키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네. 오징어, 오징어 맛인가? 어? 오징어 태운 맛이야 이게. 아. <웃음> <웃음> <웃음> <야>. 아, 캡틴. 야, 캡틴. h e 캡틴. 캡틴. 캡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First time, 야. 캡틴. 27년 그건데 처음이요. 그냥 편안하게 드신니다 어, 그냥, 그냥 이거 뭐 먹으면 <웃음> 어때? That's good t 맛있다 s good. t 오오오 s g o 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수 고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셋. You better. 웃음> 오, 진짜 오징어 같다, 스키드 r e 리 l l 리 r e a l l 하나, 아, 둘, 셋. <웃음> 진짜 맛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뭔가 되게 고소하고, 진짜 오징어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 오징어 플러스 새우, 진짜 딱그 맛인 것 같아요. 진짜 오, 같아요. 진짜 고소한데? 약간 아, 네, 오징어 다리 느낌이에요. 살짝 그을린 아, 게 아, 그런 네, 느낌이고. 네, 털이나 이런 네. 약간, 역겨운 그런 맛은 좀안 납니다. 너무 맛있는 맛이 나요. Can you try? Can you try? 브레이브걸. 브레이브걸. 우와. 오, 진짜? 1 2 3 슈베르 1에 4 1에 4 진짜 <웃음> 맛있어 와 진짜 먹었어요 탐팡 굿! i t 좋게. 대충게 오케이 여러면이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한번 먹여봤는데 아마존 생활장 이틀찬데 너무 재밌습니다 빵이요 Can y 예, u c Let's try let's 오케이 okay. hey. 빵이요 1 2 3 방금 <laughs> <laughs>